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불레입니다자 오늘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려고 지금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군산 시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, 어제도 날씨가 좀 괜찮았는데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다음주에 다시 한번 그 소식이 또있더라고요 정말 징그럽게 이번에 장마가 길죠 우리나라 장마도 이제 50일에서 60일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의 아열대 기후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날씨도. 자, 여름의 끝자락에서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졌어요 <웃음> 그래가지고, 냉면집을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해봤는데, 어, 군산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군산에 유명한 또땡땡냉면이라고 있는데, 음, 자, 뭐랄까. 이건 뭐 개인 취향 같아요. 개인 취향 같은데, 거기가 처음 생겼을 때그 맛과 지금 맛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 맛은 뭔가 조금 순해졌달까? 그냥 느낌으로 따지면은 약간 순해진 듯한. 그래서 냉면을 먹을 때 제가 제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. 막 식초, 겨자, 간장, 그 다음에 냉면, 무, 김치도 막 넣고 간도 맞추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조금 귀찮더라고요. 귀찮고. 음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게 딱 어느 정도 돼서 나와야 살짝 거기에 이렇게 뭐를 추가해서 먹는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익산에 아빠냉면이라는 집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한 90... 내가 알기로 94,5년도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익산분들에게는 꽤 유명한 곳인데 그곳 냉면맛이 딱 마치 뽀땡땡냉면 뽀땡땡 군산의뽀땡땡냉면 초창기의 맛이다 굉장히 조금 제 취향 자극적이고 깻가루 <웃음> 막 뿌려져 있고 이런 냉면 있잖아요 그런 냉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곳으로 냉면을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군산에서 익산으로 갈때뭐 직진 도로로 그냥 쭉 달려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외곽 쪽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조금 아름답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지금 시간도 아직 11시가 안 됐어요. 그 집이 제가 알기로 10시 반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오픈은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더 바이크 타기 좋은 날씨답게 이렇게 외곽으로 돌고 산길, 시골길을 돌다가 그렇게 익산으로 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그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을 다녀왔는데 이게 이제 8천 점검을 받고 왔습니다 키로수는 제가 11,000키로 그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 점검을 받을 때 조금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프라이머리 체인 쪽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게 짤짤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체인 텐션을 조금 부탁드렸어요 조정을 그,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 스포스터 계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에볼루션 엔진이잖아요 이 에볼루션 엔진은 요즘 나오는 그 미러키 엔진과 달리 이 프라이머리 체인 텐션을 자동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미러키 엔진들은 자동으로 텐션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텐션을 적정 텐션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에볼루션 엔진은 말 그대로 이 프라이머를 열어서 그 적정 수치대로 그 적정 값을 텐션을 조정해서 조여줘야 돼요. 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체인의 텐션이 떨어지면서 짤짤 짤짤 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. 그게 마치 꼭그 에볼루션 엔진의 뭐 고유의 소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 맞습니다. 그 스포스터 엔진은 좀 시끄러운 거는 당연해요. 그치만 내게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나는 것 같다. 그 소음이 그거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링 시 그러니까 아니다 정차 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죠. 아이들링 시 클러치 레버를 꽉 잡았다가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. 클러치 레버를 꾹 치고 소리를 들으면 그 소음이 싹 없어진다. 그리고 다시 클러치를 딱 놨을 때 다시 짤짤짤짤 소리가 또 난다. 그러면은 100% 그거는 프라이머리 쪽에 그 텐션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. 체인 조정을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조정을 이번에 받고 오일도 싹 갈고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. 지금 달리는데 이 바이크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. 막새차 같아 새차 너무 좋았어요. 지금 이느낌 그리고 아이들링 할때 오늘 아침에 시동을 딱 거는데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와 이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차이가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그 점검 들어갔을 때 부탁을 해서 꼭 그거를 한번 만져보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게 프라이머리 체인을 이렇게 텐션을 조정하고 좋은 점이 주행 이렇게 할때그 프라이머리 쪽에서 이렇게 그 짤짤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게 순정머 불러잖아요. 배기음이 거의 들리질 않아요. 막 짤짤짤 막 아래쪽에서 짤라라 가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. 근데 지금 짤짤거리는 소리가 안 나니까 와 달리는데 배기음이 다 들려요. 그 두두두두다는 배기음 이 너무 좋은데요, 이거 진짜. 여러분들도 꼭그 할리데이비슨 들어가시면은 꼭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체인 텐션을 꼭 조정하시기 바랍니다. 아이길 좋아. 일명 터널길 어우 진짜 시원하다 제가 이름을 붙였죠 터널길 이게 진짜 가을 되면 낙엽 싹 떨어지면서 예술이죠 예술죠 여기도 곳곳이 약간 토사가 흘러 내려온 흔적이 있네요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좋아, 좋아, 길 베리굿이야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아우 예술, 편나. 굉장히 긴 구간이죠 이렇게 편할 길이. 여기 익산시청 오랜만에 오네 이쪽 동네 온 거는 지금 거의 한 5, 6년 만에 온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매일 지나다니던 곳인데 분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올 일이 없죠 이 동네로는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냉면집이 아빠 냉면이 그 익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동부시장 우거리라고 하면은 분들은다 아시죠? 특별한 그거 없이도 동부시장 오거리에 있다 하면 다합니다 시청에서 동단방향으로 조금만 가면은 그게 동부시장 오거리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여기가 동부시장 오거리입니다. 공구시장 오거리에서 영등동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영등동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다 왔는데 오토바이로 어다느냐아 여기 받칠 데 있다 있다 있다 여기 냉면찜도 배달을 하니까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들이 있구나. 야딱한칸 야, 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히 탄력있는 면발이 사정없이 입술로 미끄러져 들어간다. 좋았어. 본격적으로 먹어볼까?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게 육수가 정말 일품이다. 물냉면의 꽃은 역시 육수 드링킹이 아닐까. 아삭아삭 시원함이 뼛속까지 전해온다. 깔 통까지 전해. <웃음> 자 이제 양념이 한껏 배어 들어간 비빔냉면을 조져보자. 정된 고춧가루 양념이 감칠맛과 함께 폭발한다. 열차게 한끼잘먹었수다자 이제 분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, 먹는 건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<웃음> 완전히 진짜 허겁지겁 먹었어 한 끼도 안먹어 배가 고파가지고 굉장히 빨리 먹은 것 같아요 분산 산지가 지금 한 그래도 꽤 됐구나 얼추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는 낯설어 익상이 오히려 가는 길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분산으로 직선으로 갈수 있는 도로로 해서 그냥 복귀하겠습니다 가게 가서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뺑뺑 도는 건또 아닌 것 같아 요 에서 분산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한 번에 신호 없이 그냥 쭉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. 물론 여기 초입 앞에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만 지나면 이제 쭉 달리는 길이에요. 꼭 마치 전용도로처럼 생겼지만 전용도로는 아닙니다. 저이 앞에 보이는 신호 를 지나면 이제 군산까지 신호가 없어요. 익산에서 군산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죠, 길이. 자, 군산에 가왔습니다. 꽤 이렇게 깊게 들어가죠. 저야 이제 많이 탔기 때문에 길을 아니까 이제. 맛있게 먹고 저희 가게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가게에서 또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옆에 희망열쇠 사장님인데 진짜 대한민국 자동차 키 복원 제작은 진짜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일 겁니다 저분이 지금 설거지도 안 하고 토요일날 그냥 끝나고 들어가서 쉬었기 때문에 이제 싹 걷어서 설거지 한번 이제 기계로 돌리고 육수 작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오후 시간을 여유 있게 가게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갔다 와 가지고 12시 반이 안 됐어요 지금 네, 내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던데 피해 없으시도록 잘 만전에 대비를 하시고 그 비가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건강, 환절기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그럼 영상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